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블 i u 스트 나온지 이틀밖에 안 됐죠. 다만 아쉬운 거는 어, 한글화 패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자 어찌됐건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퀵 스타트는 그 튜토리얼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물론 이크레 e 이트 뉴도 튜토리얼 같이 진행할 수 있긴 한데 자 이거를 누를 거 보시면 대머리 아저씨로 진행합니다. 맨빌러이죠. 근데 만약에 크레 e 이트 뉴를 누르면 이 대머리 아저씨 외세개 빌런을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어요. 다들 뭔가, 어, 칼스마 있어 보이죠? 자, 저는 얘 말고 얘를 선택해서 진행할게요. 얘는 사이언스 관련된 그런 어빌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도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데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다. 한번 여기로 해볼까요? 음, 이렇게 하고, DLC. DLC가 이게 시즌패스 개념으로 제공이 됩니다. 게임이 비싼만큼 뭔가 뽕을 뽑으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하고 혹시 모르니까 튜토리얼 한번 열어보고 진행을 할게요. 솔직하게 자, 얘가 우리의 메인 빌런이죠. 얘 가지고 컨트롤이 가능해요. 자 한번 저 방향키 지시된 퀘스, 그 퀘스트 가 있으니까 한번 그래그래알겠어자 이거 다해 볼게요. 됐어. 예, 악당인데 누가 그딴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랬어라고 가보죠. 얘가 문제가 있겠어요자 do... 이제 시키들 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 그래. 그래. 자, 이 게임은 참고로 menu. 미래형 던전스 그러니까 던전키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된것 같아요 멀트라고 되있네요. 금고입니다. We'll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일단 시킨대로 해볼게요. 음 그래 그래 그럼 여기다가 골드를 저장하는 거겠죠? 근데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이래가지고 금방 쓸것 같은데 뭐티토리얼이니까 어떻게든 메꿔지겠죠? 오케이 okay, 알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컴퍼를 done, 하면 사람들이 오나 봐. w 음, 그러네요. 그러네요 오네요. 자, 잠깐 속도를 올려 볼게요. 진짜 이게 미래형 던전 키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벽을 다 제거시킨 다음에 이 안에다 설치할 거를 누가 가져오니? 음. 아 이런 식으로 만드네요 신기하구만 그쵸? 야, 어찌됐건 이런 거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무작정 확장시키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오 멋져요 예, 골드바 저장시킨 거죠 여기 있는 거 자 어찌됐건 이쪽도 확장을 시켜볼게요. 여기는 뭘 원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배역이구나 음. 어, 병영이죠. 이러면 이쪽에서 잠을 자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건물일 것 같죠. 어디 한번 볼게요. 자이 게임은 생명치하고 모랄 그러니까 사기치라고 해야 될것 같네요. 사기치도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자, 이렇게 하로 한번 자, 어볼게요 알았다. 알았다. 자, 짓게요. 야, 이거 짓는데 너무. 게하이거게는데 짓는 너무... 이거 자, 이스게 메뉴 한번 자, 어보래 어디 보 자, 이 자, 아 이런 식으로 제 튜토리얼 켰으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준다는얘기네요 오케이. 그래 그래 알겠다. 사이드 스토리에 위하라는데 뭐지? 자 사이드 스토리 얘기가 나는데 이거 먼저 한번 봅시다. 음 이게 사이드 스토리 이것도 깨면 뭔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까요 이것처럼. 그쵸?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메소 홀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식당을 얘기하는 걸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회복을 해주는 그런 방인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메소 홀을 지정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깎아버립시다 오잇자 이렇게 하고 어, 이거 크네요. 어, 세칸짜리 다네. 자 이거를 일단 여기에다가 설치해 볼게요. 오케이. basic food counter r e s 자 아직까지 알려진 건 없는데 스마트 이게 지능인데 어떤 식으로 지능을 올리고 지능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이건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지능이 뭐 애들을 찾아내는데 유용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침략자도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스파이들이잖아요? 음, 좋아요 자, 속도를 좀 올려봅시다. 이게 생각보다 플레이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이거 짓는 거 보시면 은근 좀 오래 걸려요. 바로 이렇게 제가 칠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짓는 재료를 바깥에서 가져온 다음에 지어야 돼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돼요. 누가 가져오니? 이제 달려왔죠. 오케이. 하나. 자 다른 것도 가져왔죠 오케이 아이고 파워가 부족하답니다 뭐야 우리 파워도 없었어? 그러게 자 지금 설명한 걸 들어보면 뭐 여기 이렇게 떠 있겠지만 이 파워 같은 경우는 주 대상 중에 하나기도 해요 돈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안전하게 지을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이쪽으로 오는 걸까요? 모르겠네 나는 끝자락에다 한번 지어봅시다 그래서 이쪽 이죠 이쪽에다가 한번 아하 아직까지는 이런 땅까지만 땅팔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연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야 여기 여기 너무 너무 그래. It, 자 복구시키는 거는 컨트롤, 컨트롤 누르면 다시 복구가 돼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해놓고 자 어디까지 파야 되니? 음자 여기까지 판 다음에 아 이거 너무 큰가? 음좀 고민을 해 봐야겠네요. 자 우선은 이쪽에다가 방을 만들고 자이 아이쪽 뭐, 아일다 문을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쪽을 막아야겠죠. 하나 둘 아이고 둘셋네칸짜리 문이니까 이렇게 설치하면 될것 같고 되나요? 아하 헷갈리죠? 자 이거 없애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된대요.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설치를 할게요. 자 어떤 식으로 설치할지 고민해봅시다. 마이너스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얘 하나면 될것 같긴 해요. 아 이렇게 하면 뒤로 못 넘어가지? 그쵸? 음 그러면 얘네 이쪽 라인을 뚫는 게 아니라 자 이쪽을 좀 메꾸고 여기를 좀더판 다음에 여기다가 발전기를 설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킨대로 합시다. 두 개? It sure is dark, isn't it? 응. 그래 그래 알겠어. No? 자 이렇게 선택해 줍시다 일단. 또 먼데 있어가지고 애들 온데 오래 걸리는 건 아니겠죠? 얘들아 뭐하니 빨리 달려와. 달려와서 작업하시고. 는 아니 뭔가 문어 꼴뚜기 같이 생겼죠 <웃음> 어, 어찌됐건 얘는 지금 뭐 얘들한테 도움이 되는 역할이 없어요 오로지 과학에 관련된 인력들한테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 일단 여기 와부할게 없죠 참고 대머리 아저씨 같은 경우는 워크 하더라는 버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좀 좋긴 합니다 반대로 얘는 연구하는데 속도가 빠르니까 괜찮겠죠 <웃음> 여우 됐죠? 에이, 맞는데 또 시간 걸리죠? 나 물품 가져와. 자, 이렇게 서 자, 그 마무리 지을게요. 너 지금 요거아니 요거한 거 같죠? 그래요. 음. 자, 인시너레이터라고 소각 관련된 건물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그게 누구한테 사용되냐면 어,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한 용도라고 합니다 아너 무섭죠 자, 그게 우리일지도 모르죠 일단 여기다가 땅을 파놓고 여기다가 인시너레이터를 한번 지어봅시다 이렇게 지어도 될까될것 같긴 한데 그래 필요 없는 공간은 좀 이렇게 메꿀게요 호잇. 됐나요? 아 일단 이거 없애고 그리고 이 아이 옮깁시다 여기까지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자 이거 없애주고 다시 한번 합시다 이렇게 지면 깔끔한 것 같죠? 어 그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컴퓨터 뭐. 어 뭐라고? Open the character selection panel, then select the evil genius portrait to highlight and follow your evil genius. 자, 그대로 보상 먼저 받읍시다 지금 오브젝 e c 확인하라고 되어 있죠. 음. 아직까지 뜬건 없네 일단 기다리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 한번 클럽 음. 해보고. With the evil genius selected, i n t e r 자, 이렇게 식으로 이동이 Nothing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certain, 그래 그래 뭐야, 잠깐만 자, 여기까지 이동시키래요. 한번 여기 If 눌러봅시다. 자, 빨리빨리 오시고 지금 최, 최대 배속이라서 빠르게 움직인다. 그건 다음에 이 자, 제어실을 만들라고돼 있네요. 제어실은 어디다 만든 게 좋을까?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이쪽 끝자락에다 지어볼까? 그래도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이쪽에 있는 땅을 좀 파보고. 음, 그래, 그래. 헉! 달러가 이렇게 비싸? 안 돼. 음. 이쪽 땅도 파긴, 파긴 해야 되는데, 그쵸? 일단, 이렇게 팝시다. 이렇게 파고, 이쪽 라인에다 제어실을 만들어 볼게요. 한번 해보죠. 어디보자. 제어실 타리를 48개나 만들라고? 뭐 해야겠네요. 호잇. 그리고 이쪽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됐네요. radio repeaters provide b 자 범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나요? 이거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음... 뒤를 에좀 파야 될것 같아요 일단 나중을 대비해서 일단 좀파 놓을게요 아이고 튜토리얼 때문에 진행이 안 되죠? 오케이 이해했어요 뭐 해야지 시킨 대로 해야지 더 이상 팔수 없으니까 아 여기가 막혀 있었구나 흐흐 <웃음> 이런 머리 아프죠. 얘는 이런 식으로 만들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여기다 벽을 감쌉시다. f o <웃음> 자, 속도 다시 진행시키고 이게 있으면 뭐 어딘가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확인 한번 해 봅시다. 그래 그래 자 이쪽에다 제어시를 만들고 네트워크 구성하고 우리 보스 어디갔니? 보스 얘 누르면 되죠 어이? My 아이고 무서워 됐어자 빨리 만들어주세요 우리 해야 될 일이 많단 말이지 자 어디가니 애들 자 그리고 여기서 부가적인 목표가 있어요 일단 배력이죠배력에 락커를 지으라고 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서 현대류 선택한 다음에 락커가 있어 락커를 어떤 식으로 지으면 좋을까 자 이렇게 설치할까 이렇게 설치해도 되겠죠 음 이쁘네요 그쵸 자 두개 지어줍시다 돈 벌어야지 우리 자, 빨리 뒤러 오십시오. 오케이. n 그래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월드 스테이지라고 하네요. 세계 정 위안 공간이라고? 오케이. 자 시작 지점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어디가 좋을까요? 음 남미? 아프리카? 그린란드? 그린란드가 아니지? 맞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쪽도 있어요. 동남아도 있고요. 음 유럽도 있고요. 뭐 사, 다들 상관은 없어 보이긴 한데 일단 위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Once built, you can use our criminal network to run schemes in this region. 음, 스킴이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뭔가 이 대륙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같아요. 일단 대기를 해보고 자 옵션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리워드 받고 좋아요. 자, 속도 좀 올리고. 그래서 언제 오니? 자미년 선택할게요 아 출발했어요 우리 어디있죠? 여기 있네요 오케이. 자 네트워크 설치 중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어떤 그 사악한 플랜을 들수있지 확인해 볼게요 금광으로 가서 뭔가 금을 수집해 오는 거아요 y u n k u c g k 뭐라고요? 그냥 뭐 No. I'm not h like right a n o u c n here. n j u s t o v t o l y o i g m door. t i o u r n s e t r e b a c e r s u h i minions will travel to the world 음. and run any scheme you select. you will receive small amounts of gold as they progress. 뭔가 연구소 만드는 같아요. 이 워커들을 한번 눌러보죠. 그렇죠? 이 미니언들은 동지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요 이거? 허허, 신기하네. 일단 5천골도 얻을 수 있어요. 기다리고, 자, 그 다음에는 신문방을 만들라고 되어 있네요. 신문방은 어디다 짓는 게 좋을까요? 여기가 입구인데, 입구인데, 어디다 신문방을 만드는 게 좋을까? 음... 남는 공간 없을까요? 이런데, 이런데도 한번 지어볼까요? 근데 타일이 56개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안쪽에다 좀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아 여기 확장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싼 필드로 좀 최대한 확장을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놓고 그냥 끝자락까지 좀 땡길까요 어차피 돈 많이 남아도니까 호잇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신문실을 만들게요 자 눌러봅시다 얘는 비싸니까 호잇! 이렇게 하고. These holding cells hold one prisoner each. If you don't have any free cells, your minions can't capture people. 감옥인 것 같아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나 봐 일단. 그래서 이거를 크게 지을 필요는 없어 보이는 같아요. 그리고 신문대가 있죠. 오케이. 자, 여기다 을게요 어, 리사이클. 있고. 자 벌써 2만 골드 이상이 들어가죠. 어 일단 알겠어 자 쭉쭉쭉쭉 작업을 해주세요 자 스킨으로부터 2만개의 골드를 획득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미션을 보면 5천 골드 획득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 알겠어 자 근데 히트가 올랐어요 이 히트 줄이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히트를 줄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걸리는 시간이 한 20분 걸리면서 3명의 워커가 소모되고 이거는 만 골드를 이용해서 10초 안에 확 줄이는 거네요. 그쵸? 어, 둘 중에 급한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고 자돈 봅시다. 이건 3분의 만 골드 없죠. 호자 여기에서는 그냥 미션이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합시다. 분명히 아까 5,000골드 벌었던 것 같은데 그쵸? 아마 제 금고가 가득 차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금고가 96%까지 차 있기 때문에 이것 좀정리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시키진 않았지만 일단 볼트 좀 용량을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나나 짓고 여기 나나 짓고 커버 자 이렇게 합시다. 저것 때문에 카운팅이 안되는거일수도 있어. 자 완성이 됐어요. 여기에서 홀딩셀 감옥하고 그 다음에 신문대 인테로게이션 체어라고 되어있죠? 음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던전 키파랑 똑같은 것 같아요. 고무실 만들어가지고 뭔가 달콤한 비밀을 캐낸 다음에 죽여버리겠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추가로 영혼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럴 거라 생각이 돼요. 아무튼 여기 상당히 뭔가 좋아 보이네요. 그쵸? 오! 어? 자. 드디어 과학자를 고용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 자 얘는 구라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미 팀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 진행을 못합니다 하나밖에 안 돼요 저, 됐죠? 이제 한번 해볼게요 호잇. 이렇게 놓고 다른 일을 자 배고프다고 난리가 났는데 땅을 좀더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좀 편집을 하던가 그렇게 해볼게요. 여기.. 여기죠? 자메스에서 이동을 해서 자, 좀만 더당겨보자 잉? 아 이게 다구나. 오케이. 어쩔 수 없네요 아니구나 옮기는게 맞다다 옮겨봐 나중에 하나를 더 짓게 그리고 이쪽도 나중에 모자르면 좀더지을거예요 이게 너무 비효적이기 때문에 좀 위치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간에 오브젝트 한번 봅시다 우리 분명히 이렇게 옵션을 완료한게 있고 어, 여기는 곽자영입할때까지좀 짜... 기다리면 되겠네. 메인 퀘스트죠 음, 좋네요. I'm r 자, 빨리빨리. r 그겁주지 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트레이닝 룸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일단 타일을 좀 많이 필요하니까 이거를 얘는 타일당 35네요 그러면 좀싼 필드로 먼저 깎아놓고 진행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아이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잇 좀만 더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음자 k 자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다 설치 k a y o k a 뭔가 처리가 안 되는 부분 k a y o k a 아 여기 정리해야 된다고? 잠깐만요 어이? 이거 없앱시다 안되겠어 자 이런식으로 바꾸고 됐어요 여기는 아 이게 중간에 정리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네, 된거 같죠 어이? 음, 됐다 자 모든게 파란색이기 때문에 될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위치 좀 바꿉시다 이제. 이런 식의 배치면 그닥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살짝살짝 살짝 옮겨볼게요. 음. 제가 봤을 땐 이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됐어. 얘도 마찬가지예요. 음된것 같아. 요 어잇? 그럼 이쪽에 자리가 남아들죠. 중간에 공간이 좀 너무 많이 남아서 좀 머리가 아프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이거는 감안을 합시다. 됐어. 어떻게 보면 공간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아껴 써야 돼요. 자 그리고 파워가 없어요. 그러면 파워를 지읍시다. 위험해. 자 제너레이터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 하나만 더 질게요. 그리고 이쪽도 땅을 미리 파놓읍시다. 음. 이렇게 놓고 지금 돈이 많으니까 그냥 하나만 더 질게요. 자 20정도 올려놓을게요. 됐스. 분명히 이거 지어주는 순간 전기 모자라다고 난리가 날거야. o 자 좀만 기다릴게요. 어, 그래, 그래. 자, 트레이딩 룸이 생기면 그트레이딩 그 머신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수 있다고 합다 그래, 그래. 자한 명은 아까 전에 그 스테마틱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얘한 명만 더 트레이닝 시키면될것 같아요. 알겠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그래요. 다시 돌아왔죠? 나중에 우리 전기에 관련된 연구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부피 많이 차지하죠. 그쵸? 자 훈련하고 있니? 이 아이 어디 갔니? 내가 분명히 눌렀는데 두 명? 더 하자고? 오케이 음 잠깐만 이거 할때 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디 갔어? 이 아이 네. 있죠? 그래 그래 난 니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그 연구에 관련된 속도를 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건 빨리 올라가니까 그냥 내비둘게요 호이 Your will need to their Plan a 자 연구실 한번 만들어보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킨 들어야겠죠? 음. 또 50개 타일 쓰라고? 이거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 아니야? 그쵸? 여러분 아, 또 머리가 아프죠? 이쪽에도 그닥 타일이 남아 그 많이 남지가 않는데 아, 이거 좀 고민해봅시다. 아, 그러면 얘는 일단 이렇게 파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골드가 더 쌓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좀 끝자락에다 지워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끝자락에 지을게요쭉 됐어요. 음, 됐어. 그래서 여기서 연구실을 만들어 보자. 이게 맞겠죠? 기다려 봐. 자, 주 변환시키고 변환시키고. 오케이 됐다 자, 이게 연구에 관련된 보드라고 하네요. 그럴거면 이 아이가 음.. 이런식으로 지어져야 되고 하나만 지면 되겠죠? 오케이 야, 우선 시킨대로 해야될 것 같아 아.. 이거.. 그래 호잇 자 이렇게 이렇게 시키면 되겠죠? 기다릴게요 어? 놀고 있다고? 아 그래그래 그래. 알겠어요 자 지금 히트가 갑자기 많이 올라갔죠 음.. 제 생각에는 돈을 쓰는 것보다는 사람은 없애는게 나을 것 같아요 호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그리고 오브젝티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케이 돈 얻었죠? 음 좋아요 자이 아이는 또 있다가 연구실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다가 배치시킨 다음에 애들 채찍질를 할거야. 그러면 이거 누르면 되겠죠. 비거 부스트 응. 연구 속도에 부스 그 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괜찮겠구만. 또 뭐하라고? 이거 아니죠. 아직까지 애들이 침략하진 않아요. 이 튜토리얼 때문에 아직 안 오는 것 같아요. 자된것 같아요. 이거 화이트 보드까지만 만들면 어 게임이 무난하게 흘러갈 것 같죠? 자, 옵니다. n e 자, 이제 연구다지가제겼어요어이 이제 어, 니 이제 옵이 But ultimately, the choice is yours. The oh, search takes p 이 a c e in the cable. I can't 됐어. t you. I can't e t y e t y e you. I a t e o u e t y u I a t o I e u I a t I t e I c e I c a n e u c a n e u t e o t o u t e u I n t g e u I n e u n e c n e t o c e t n o u e I This ability increases the importance and speeds of jobs within your area of influence. a you o l o a o h u it's n o t i c e how your minions c o m running to help. This can be very useful when you want to give the productivity in your a y e r a bit of a boost. If you 이게 데 모랄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얘들의 모랄이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구 속도를 한번 올려봅시다 자 얘들이 얘기한 것도 있긴 한데 그 전에 난 다른 걸 하고 싶어 자 여기다가 역을 만들고 타해 이렇게 지으면될것 같은데 그럼 여기다가 타일을 좀 만들고 싶은데 아니요 이런 거 말고 에헤이 자 이건 취소할게요 취소는 이걸로 해결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놓고 덮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야너 나와봐 잠깐만 자, 이아이죠 얘를 잠깐 빼야 될것 같아요. 음. 자, 이 a n o t h e 그다음에 다시 벽을 만듭시다. 뭔가 효율적이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같아요 다시 이동해서. 연구실이죠. 자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쪽 라인에다가 4칸의 벽을 만들면 되죠. 여기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래 어디갔어? 이거 하나 더 지으면 되겠죠. 완벽해요 좋아 일단 두명 있으니까 두명다 연구할 수 있게끔 할게요 그런 다음에 지금 사이드 퀘스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야 이거 다 찼잖아 자 금고가 다 찼으니까 또 볼트를 만들어야겠죠 금이 안 생기는 이유가 있었어 자 이렇게 파고 여기다가 자이 기둥을 둘, 한세개 정도 배치를 할게요 호잇. 자 바깥에서는 이 열기 줄이느라 좀 시간이 오래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면 다시 돈을 캘수 있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이드 퀘스트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가드에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도 가드 유닛이 있어요. 가드 유닛인데 이거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